다항식이 연산이니까 연산은 더하고빼고곱고고나고고 하겠지 고 보고 보고 보고 보는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 뭐가 항인데 항이란 부호, 숫자, 문자, 단위도 있지만 고보문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을 얘기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보 x 가로열고 x 플러스 y 이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부호 플러스고 숫자, 문자, 문자로 보는 거니까 얘는 하나의 항이야. 근데 얘를 전개하면 2x제곱 플러스 2 x y z 이게 하나의 항, 이게 하나의 항이 되는 거거든. 즉 더하기나 빼기로 구분되는 애들을 얘기한다. 선생 얘도 위에 것도 더하기나 빼기로 구분되잖아요. 더하기 앞으로 끊으면 괄호 때문에 안 되지. 더하기나 빼기로 구분되는 애들을 항이라고 한다. 이때 항에 항에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 문자가 곱해진 횟수를 차수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차수. 어, 는 지수와 달라. 비슷하지 달라. 자, x 제곱이란 사실 x를 몇번 곱했다? 두번 곱했다. 문자를 두번 곱했으니까 얘는 2차야. 2차. 이어서 2차라는 느낌도 되지만 두 개여서. 그럼 x, y는? X랑 Y를 곱했다. 문자를 두개 곱했다. 몇 차? 2차. 2차야. 지수는 없지만 2차는. 오케이. 그리고 이때 문자 앞에 있는 이 부호와 숫자. 이 숫자와 부호. 이 숫자와 부호를 뭐라고 부르느냐? 개수. 원수? 네. 개수. 차수, 개수, 혼수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문자가 없는 항을 뭐라고 부를까? 문자가 없는 단지 개수로만 이루어진 항 상수항 대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누구나 계산을 하고 나면 너도 3학년 권 했으니까 예를 들어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고 나면 어떤 놈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라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잡하잖아.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 정리.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 위주로만 얘기를 합시다. 오름차순 정리도 있겠지. 내림차순 차수가 내려가는 거야. 특정 문자에 대해. 자, 이걸 A에 대한. A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만 해볼게. 그럼 A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2차잖아요. 그럼 A2차가 제일 먼저 옵니다. 그다음 얘가 A1차잖아요. A1차 옵니다. 그 다음 에 A가 없는 A에 대한 상수항까지 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어요?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건 B에 대한 오름차순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에 이제 다항식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면 한개 이상의 음식을 알게 됐다면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할 건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우리 기억할 거야. 동류항이라는 거 동류항을 찾아서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빼거나가 가능하지? 2차끼리, 1차끼리 동류항이 뭔데?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이에요 됐죠? 자그럼 다항식의 곱셈은 전개 방식으로 알고 있어 그치? 그럼 우리가 안 배운 게 하나야 그게 누구냐면 다항식의 나눗셈 안 배웠어요 자 나눗셈을 하기 전에 다항식의 겉셈과 곱셈에서 성립하는 애들을 볼게. 1번 교환법칙 2번 결합법칙 3번 분배법칙 알고 계십니까? 응. 교환은 A 플러스 B라는 것은 자리 바꿔도 된다야. 결합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해 뒤에 거 먼저 응.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야. 곱하기끼리만 있어도 상관없고 분배는 말 안해도 되겠죠. 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건데 다항 나누기 단항은 해본 적이 있다고 이거를 뭐 x로 나눈다 나누기 x 그럼 뭐예요? x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3 이런 건뭐 해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뭘할 거냐면 지금 다항 나누기 다항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음. 하나만 볼건데 제가 보조프린트 드렸어요. 보조프린트에 10번이랑 11번을 제가 해드릴거니까 나머지 한 대로 너희가 채우셔야 됩니다. 보조프린트에 10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마이너스 현성이는 이 시간이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네. 어디까지? 네. 복소수까지는 네. 자 이렇게 돼 있지 우리 일반적인 나눗셈과 똑같아254 나누기 뭐 3을 한다 그러면 얘가 한 자리니까 하나씩 비교하잖아 없으면 두자리로 늘려서 8 들어가고 24 최대한 여기 앞에 숫자가 맞게끔 만드는 거잖아 그럼 얘도 3개니까 3개를 비교할 건데 2차, 1차 상수, 3차, 2차, 1차 상수 비어있는 곳이 없게끔 차수대로 채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얘랑 같아지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 4X 우리 여기 쓴거 곱해서 일로 오잖아. 곱해줄게. 4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마이너스 12X 하고 뭐해요? 빼잖아요. 똑같이 뺍니다. 당연히 없어질 거예요. 얘 맞췄으니까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려면 마이너스 9가 곱해져야 되겠죠?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7이에요. 또 빼주면 당연히 없어질거고 33X 마이너스 28 2차 1차기 때문에 더이상 나눌수가 없죠? 얘가 뭐고 뭐 얘를 나머지라 합니다. 오케이? 뭐 알아들어? 대답 소리 크게 해.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나눗셈 할때 A라는 식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a 란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쓰는 검산식 기억하십니까? 이게 나눗셈 식이니까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얘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4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더니 몫이 4x 마이너스 9이고 나머지가 33x 마이너스 2 8이더라 됐니? 자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나누는 애보다 차수가 다운이어야 돼 여기서의 나머지는 나누는 애보다 숫자가 작아야 되니까 r은 D보다는 작지만 0 이상이다라는 특징이 있었지. 여기서는 나머지는 나누는 애보다 차수가 낮아야 한다. 그럼 11번 하나 가볼게요. 9번인가 1 1번이가 11번이지. 1 1번을 하는 이유가 있어. X 세제곱 불러줘 빨리. 5 x 마이 8. 자 나눌 건데 이쪽에 보니까 1차항이 없어. 그래서 1차항 자리를 비워놓고 써줘야 돼. 마찬가지, 만약에 2창에서 차 비워놔야 돼. 그래야 실수가 없다. 분명히 얘기했다. 얘랑 얘랑 맞춰야 되니까 X. 그럼 X 세제곱, 비어있고, 마이너스 X. 그대로 뺄 거니까 사라지고,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맞추기 위해 4. 4X제곱, 비어있고, 마이너스 4. 또 빼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목과 나머지 되겠죠. 보통 몫을, 몫을 qx, x에 대한 몫, x에 대한 식, 몫 자체도 x에 대한 식,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다음 이제 곱셈에 대해서 곱셈 공식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곱셈 공식의 기본은 어쨌든 뭐냐면 전개지. 그 전개를 하다보니 몇 가지는 공식화해서 정리하는 게 쉽더라 이거야 이거 한 지수 개 10번 11번 그러니까 곱셈 공식 자체는 너희가 외워야 되는 거니까 외우도록 하시고 전개의 원리만 보자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가 있고 여기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가 있다라고 몇 개든 상관 없잖아 얘가 가서 얘랑 곱하고 그다음 얘랑 곱하고 그다음 얘랑 곱하고, 그다음 얘랑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곱해, 곱해, 곱해를 해서 아홉 번에 곱하기를한 뒤에, 동료 한 끼리 정리하는, 정리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 곱셈공식이라고 나와 있는 열개 중에 내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집어줄 테니까 반드시 외운다. 열개다 외우는데, 서, 먼저 선제적으로 외워야 되는 애들이 있다. 네. 1번, 2번, 3번. 이거는 알고 있던 거지.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 상황이 이렇게 나온 거. 네. 봐봐, 니가 눈으로 보고 1, 2, 3번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거아니냐 1, 2, 3번은 알고 있던 거야. 4번은 제외. 이거 곱셈 공식이 아니야. 5번 추가됐지. 6번 추가됐고 7번, 8번 추가됐지. 9번, 10번도 추가됐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몇 번을 제외해? 4번 제외하죠. 1, 2, 3번 아는 거죠. 그러니까 5번부터 10번까지 중에 9번까지 외우세요. 10번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곱셈 공식이야. 그게 외워져야 그다음뭐야 변형이 되겠지. 자, 곱셈 공식 변형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식 자체는 알고 있자 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 식이었어요. 여기서 나오는데 얘는 얼마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a 플러스 b에 제곱 마이너스 2 a b 되겠죠? 이거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만큼은 기본식으로 알고 계시되 나머지는 전부 또 외워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도영이 같은 경우는 3차 이상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옆에 있는 거 보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넌다 외워야지 넌 지금 2차는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 거야 곱셈 공식 변형도 2차식 자, 2차식으로 2차식돼 있는 애들은 도영이는 외워야 되지만 현성이는 3차는 외울 필요가 없지 넌다 외워야지 곱셈 공식 변형에서 외울 거는 반드시 외워야 될거 1번, 2번, 3번 끝이에요 나머지는 안 외울 겁니다 됐나요? 자 그것들 외우시고 오늘 너희가 할 것들이 좀 많아 너희가 해야 돼 외우고 쓰고 써보고 익히고 계산하고 형아는 뭐 어느정도 이제 익숙해졌죠 여기 그걸 시키는 이유가 다 맞아야 하고 기본적이니까 유형일 인출 유형일 A가 뭐야 써있어 그렇지 A가 블라블라 음. 써있고 b도 블라블라 써있어 이때 2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4b래 교실에 안도 없니? 누구 구하래? x 그럼 풀려도 되잖아 2x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4b 2로 나눌거니까 x는 뭔데?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이거지 그럼 이게 뭐야? 마이너스 2를 곱하면서 쓰면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12Y제곱 나 뭐하는지 보여? 책을 참고하면서 봐야지 뭔가 따라오지 않을까? 시선이 여기에만 고정돼 있으면 어떻게 공부하자고! 내가 여기 A, B 안 썼잖아. 그렇지 그럼 책이랑 참고해서 A가 뭐디가 이런 계산이 나오는구나 따라와야지. 눈동자만, 씨. 2번. 뭐야, 여기. e x 제곱 플러스 3. xy 마이너스 y 음. 제곱 이거 계산합니다. 맞죠? 네. 네.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11y 제곱 되겠습니다. 정답 몇번이요? 2번이요 유형이 2x 제곱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곱해서 x 제곱의 뭐? 네. 계수는 이거 정개하려면 곱하기를 몇번 해야 돼? 여섯 번다 하기 싫으니까 x제곱을 만드는 애를 찾는 거야 얘랑 누구? 상수 얘는 얘랑 곱해주면 되겠죠 더 이상 x 제곱못 만들어요 그럼 곱해지면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얼마 3x제곱으로 계수는 얼마다? 3 됐죠? 밑에 2-2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누란 얘기입니다 네. 위에 1-1번 같은 경우는 식을 간단히 이것처럼 간단히 하고 집어넣으세요 2점 네. 넘겨보겠습니다 3번 x-√2y 도형이좀 힘들면 얘기해라 네. x제곱 플러스 e y 제곱 X 4제곱 플러스 4Y 4제곱. 이렇게 되죠. 네. 자,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뭐야? 합차지. 자, 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Y 제곱. 네. 합차네. 네. 또 다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또 합차네.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됩 그래서 A가 얼마? 1, b값 얼마? 마이너스 16 a-b는 그래서 얼마? 17 4번, 자, 곡선공식 변형에도 있지만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에 대해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의 값을 구하래 너 아직 곡선공식 변형을 아직 안해온 상태라서 이따가 딱 보면서 푸세요 현성이는 이거 보면 뭐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생각하지 마. x 나눠. x-4 플러스 x분의 1은 0. 아직도 먹었을 고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 4. 오케이? 차수만 네. 봐. 1차 3차야. 1차 3차야. 네. 곱셈 공식 변형식 빨리 넘겨봐. 뭐 있냐면 이거 있어. a 플러스 b. 세제곱 세제곱은 A 플러스 B에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가로려고 A 플러스 b 있어. 오케이? 네. 또 봤어? 그럼 네. 얘가 A고 얘가 B지 A 세제곱 B 세제곱이니까 네. 네. 때려넣어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세제곱에서 빼기 3 둘을 곱한거 어차피 얼마? 1 x 플러스 x 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얘가 4니까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곱하기 4네. 64 마이너스 12. 그래서 정답 얼마? 50. 오케이. 이렇게 두개 파트씩 나가자. 뒤에 것도 해볼까 하거든. 자 일단 제가 해드린 거 유형 4개 따라 하고 그 밑에 있는 새끼 6 문제. 풀어주고 오케이? 네, 네. 어 그거부터 처리 두번째 단는 항등식입니다 오늘 항등식까지 진행할게요 나머지 정리를 할수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번째 항등식까지만 진행할게요 첫번째 개념이요 항등식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쉬워 X라면 x 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이야 이 말이 그냥 x값에 관계없이 성립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3x 더하기 3은 3x 더하기 3이다. x에 뭘 넣든 상관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좌우가 똑같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봐봐. ax 플러스 b가 2x 플러스 3이야. 그럼 넘겨주면 a 마이너스 2 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잖아. x값에 의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x에 0을 넣어도 성립하는 거지. x에 0을 넣으면 날라가고, b-3이 0이어야 되니까 b는 3이네, 맞지? 그럼 얘가 0이야. 그 다음 1을 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a-2가 0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 얘가 날라가면 되네.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네. 그러니까 a는 얼마? 2. b는 얼마? 3. 그게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2차식으로도 나누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야. 그럼 마찬가지 넘겨서 정리하다 보면 A는 뭐가 돼야 돼? 2. 2. B는 뭐가 돼야 돼? 3. C는 뭐가 돼야 돼? 4. 지금 한게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 오케이? 아까 내가 여기서 X에 0을 넣어서 풀고 1을 넣어서 풀었던 게 숫자를 내 마음대로 집어넣는 수치 대입법이야.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 네. 괜찮겠어? 대답! 네. 자, 그러면 유형 1. 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x 플러스 b에 x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4더래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대. 즉 X에 뭘넣든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 얘기지. 지금 이 상태에서 뭘 집어넣는게 지금 껄끄러우니까. 집어넣어도 상관없거든요. 첫번째 그냥 정개해볼게요 X3제곱 플러스 C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BCX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지. 이걸 정리한게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B 플러스 C고 마이너스 1은 b -4이며 마이너스 3면 마이너스 10b가 마이너스 4b더라 맞아요 네. 맞죠 네. 네. 더뭐 없죠 네. bc구나요 bc 이거 bc 마이너스 4 그러면 맨 밑에 거에 여기 b는 얼마? 3 b가 3이야 넘어가면 3이니까 c는 1이네. b가 3이고 c가 1이니까 a는 얼마? 4. 이렇게 구해지는 게개수 비교법. 오케이? 네. 제일 단한 모식. 근데 난 이렇게 들고 싶어. x의 0을 넣을 거야. x의 0대입 좌변은 마이너스 12. 우변은 마이너스 4b. 그러니까 b는 얼마? 3. 괜찮아? 네. b는 3. 맞지? 네. 그리고 전개에는 상관없을 것 같고.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볼게 그러면 27 플러스 9a 플러스 3 마이너스 12가 0이지. 알아들어? 30 빼면 9a는 마이너스 18. 여기서 a 잘못 구했나보다. b가 3이야. 3. c는 1. 는데 여기서 보면 뭘 잘못했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이구나 그렇지 그러면 얘가 36이니까 A는 얼마 4 여기 4 그리고 뒤에서 배운 조립제법 같은 거 이용하면 여기는 C도 구해지겠 거예요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유제 2 e. 여기다 앞에다. 자, 위에. 문항을 봤더니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는 ax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b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cx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네. 자, 이것도 모든 실수 x에 대한 성립이니까 한 등식이지. 네. 전개 귀찮지. 맞니? 너 전개할래? 난 하기 싫어. 그래서 X는 여기 두 군데 있고, X-1은 이렇게 두 군데 있고, X-2가 이렇게 세 군데, 두 군데 있잖아. 이걸 이용하고 싶어. 그래서 X에다가 2를 넣으면 이 세모가 사라지겠지, 이렇게. 2를 넣어보는 거야. 12-18-2는 2, 1, 2a, 샥샥 없어지겠네. 다리 그만 떠러. 마이너스 사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C. 두 번째,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연두색 없어지겠네? 없어지고 없어지고 1 마이너스 1. 여기는 3 마이너스 9 플러스 2가 마이너스 C. 얼마? 마이너스 4. C는 얼마? 4.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주황색 없애기 위해 X의 번호 뭐 0. 여기 뭐 남아? 2. E. 들어가니까 2B. E, B는 얼마? 1. 왼쪽에 밑에 방식으로 풀었던 게 무슨 방법? 네. 개수비교법 오른쪽에 이렇게 푼 방법은 무슨 방법? 네. 수치대입법.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어요. 상황상 이건 이렇게가 편하지만 여기선 계속 비교, 계속 비교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상황마다 맞춰서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60 네. 넘어내지 말자. 아니 조금 더 하자. 나머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나머지 정리까지 조립제법도 할수 있을까? 자 이번에는 무슨 정리 어, 나머지 정리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잖아 피자가 여덟 조각이야 세 명이 나눠 먹어 초등학생들은 어나두 조각 먹네 에, 행복해 중학생도나두 나 조각 먹네 행복해 근데 고등학생은 어차피 두 조각은 내 거고 두 조각이 떨어질 거고 남은 저두 조각을 누가 쳐먹을 거에 대한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나머지에 관심을 더 가질 거라고. 몫은 어차피 될 거니까. 자, 예를 들어 어떤 식 fx를 x-a로 나누었더니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이라면 1차로 나눴으니 상수인 겁니다. 나머지 r은 얼마냐 이거야. 나는 몫에 관심이 없다 그랬지. 뭘로도 상관없지만 얘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뭐 넣으면 돼, x a 넣으면 사라질 거 아니야. f의 a더라. 얘 예. 그럼 역두 성립한다 F에 A를 넣어 뭐 R이 나온다는 것은 FX를 X-A로 나눴을 때몫 나머지가 R이다라는 얘기야 몫은 몰라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자, 이거 1차면 예 상수 2차면 1차 이하 3차면 2차 이하, 오케이? 자, 우리는 여기가 3차인 건 현재 하지 않을 거야 그게 몇 번이냐면 4-2번 같은 경우 아직 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자, 유형 3 동생아 잘 듣고 잘 따라라 응. 형아는 조금 해서 괜찮은데 너가 좀 걱정이니라 자, fx를 뭘로 나눴는데 x-2로 나눴더니 오케이 몫이 q1x이고 나머지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써야됩니다 써야됩니다 암산했다가 틀리면 여기 욕먹을 거예요 그 다음, gx를, 뭐요 gx를 어떻게 한는데 이번에는? x-2로 나눴더니, 몫이 q 두 번째 몫이고요 나머지는 3이랍니다. 됐습니까? 네. 뭐하래? fx를, gx랑 더한 식이 있는데, 이 3gx가 있는데, 얘를 뭘로 나눠? x-2로 나눴더니, 몫이 q3x고, 나머지가 1차니까 상수여야 되지. 맞니? 네. 나 뭐가 궁금해? 얘가 궁금하지? 네. 그럼 필요 없는 게 누구야? 이거지. 억셀하면 네. X에 뭐 넣으면 돼? 네. 넣어봐. 2, FE는 더하기 3, g 2가 얼마? 네. R. FE 구하려면 위아래. 위에가 다 따져야 될거 아니야? 네. FE는? 넣었더니 네. 사라지고 얼마 남아? 1. G2는 사라지고 얼마 남아? 3. 대입하면 2 더하기 3 곱하기 3이 R이더라. R 얼마? 11. 동생아, 괜찮니? 어, 아니요. 어디서 멈췄니? 뇌절할 거면 뇌절한다 그래. 아니, 선생님, 잠시만요. 라고 얘기를 해. 어디서 멈췄니? 애초에 처음부터요그죠안 듣고 있었어요. 눈빛 보면 알아요. 너 알아서 하세요. 유사. FX를 뭘로 나눴는데 X 너수안 들어올 거야? 목소리 안낼 거야? 여기서 네가 제일 어려워. 형도 목소리에 서 나도 되잖아. 너도 안 거야? 나눴을 때 목시 Q1X이고 나머지가 얼마? Q1, Q2. 여기 몫이랑 여기 몫이 다르니까 이름만 바꿔준거야. 이상한데 현혹되지만. 그 다음에 또 fx를 이번에 뭘로 나눴는데? 몫이 다른거니까 Q2x이고 나머지는 얼마래? 오래 이때 fx를 뭘로 나눠래? x제곱-x-2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몫이 Q3x이고 나머지지. 근데 얘가 2차니까 얘는 몇차가 될수 있어? 1차지 그러니까 1차식의 기본적인 모양이 필요해서 얘를 나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쓸 거야? AX 플러스 B라고 할 거야 괜찮아? 이때 나는 쟤를 구할 거야 그치? 잘 들어 얘가 당연히 인수분해가 될 거야 X 마이너스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나쓸거 없는 거 얘잖아 그뭐 넣어봐? 마이너스 1 그럼 사라지고 뭐 남아? R 마이너스 1 남겠지? 그다뭐 넣어볼 수 있어? 2 e. e. 그럼 사라지고 뭐나마? R 2 e 남겠지? 네 R-1 R-2 네. X에 넣은 거야 알아들어? 네 그러면 요 R-1은 x 여기 가서 따지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사라지고 2잖아 맞니? 네 그러면 R-2는 f 여기 들어가서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안 사라지니까 네. 집어넣으면 얼마나 많아? 5 근데 R-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이고 얘는 2A 플러스 B인 거잖아 네. 네. 뭐하면데 이제 열리 네. 빼면 3은 3A A는 0. A가 1이면 B는 3 그러므로 RX는 X 플러스 3 근데 뭐 구하래 R1 구하는거지 네. R1 정리하세요 네. 노트에 정리 지금 하세요